변기통에서 똥물이 줄줄 새어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행재 식복, 물품, 복꿈 등이 있다. 갓난아기가 똥을 싸서 옷과 몸에 묻혀 기분이 나쁜 꿈 남에게 구설을 듣거나 창피를 당한다. 갓난아기의 똥을 주무르는 꿈 불쾌한 마음이 안 생기면 상업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돈이 생긴다. 개똥밟는꿈 개똥을 밟는꿈 역시 좋은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똥보다는 조금 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이 될 만큼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로또 당첨보다는 소소한 이익을 얻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똥을 치우는 꿈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위가 마당에 똥을 싸 수북하게 보이는 꿈 복식과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지천이다. 행제, 돈, 식보, 기쁨, 오복 등이 절로 굴러들어온다. 곰똥 속에서 옥이 나오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진다.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곰똥이 상같이 보이는 꿈.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벼락을 맞아 부자가 된다. 그릇마다 똥이 가득 들어있는 꿈. 집안의 살림살이가 점점 늘어나고 재물과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 길을 걸어가다 똥을 밟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재수로 인하여 돈이 들어온다. 공돈이 생겨 여행을 간다.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된다. 적금, 갯돈, 목돈이 생긴다. 남의 집에서 똥을 수거하는 꿈. 재난을 면하게 된다. 차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똥. 오줌이 흘러들어오면 행재를 하게 된다. 닭똥을 수북하게 모아놓는 꿈. 적금이나 갯돈을 타게 된다. 재물, 돈, 물품, 행재 등이 생긴다. 돼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 돼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은 즉시 복권을 사라 복이 배로 들어있는 꿈이다. 돼지우리 안에 똥이 수목이 쌓여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징조 돈, 행재수 행운 등을 암시하는 길몽. 똥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뜻밖의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소비자 기호에 잘 맞는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생산, 식품, 몽수산, 가공,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꼭 사고와 애군이 낄 수도 있다. 똥 속에 노란 꽃이 피어오르는 꿈. 생각지도 않게 행제수가 있어 떼돈이 들어온다. 재수도통이다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은 복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 격이다. 복권의 끝자리 수 2, 3개가 틀리는 꿈이다. 똥범위 위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등의 길조이다. 똥범위가 마당 여기저기에 있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과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밀린 외상값을 받게 되고 목돈이 생긴다. 똥물이 흐르는 것을 본 꿈.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게 될징처 똥을 먹는 꿈. 재물이나 이득이 생길 꿈. 똥을 밟거나 손에 묻은 꿈. 재물을 얻고 행운이 찾아올 길몽. 장사나 사업이 잘 돼, 꿈. 똥을 싸는 꿈. 생산 및수수료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똥이 가득 차서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똥이 마려운데 장소가 없어 헤매이다 깨는 꿈. 계속해서 장애나 방해물이 나타나 일에 진전이 없고 지연되는 꿈. 똥이 방 안에 가득한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목돈, 먹거리 등이 생긴다. 똥이 산더미같이 수북히 쌓인 꿈. 지신, 경제, 재물, 돈, 금융, 보험, 단자회사, 상품, 식품, 식품, 식복, 먹거리, 선물, 광고, 정보, 뒷거래 등을 상징한다.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 행재 먹을보, 선물, 결제, 계약, 낙찰, 성취 등이 발생한다. 똥이나 오줌을 뒤집어 쓰는 꿈. 돈 벼락 꿈. 돈이 들어온다는 암식 꿈. 똥지개를 쥐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 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행재 목돈이 생긴다. 똥차가 냄새를 풍기는 곳을 지나가는 꿈. 어떤 기관에서 아름답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자신의 사업이 소문난다. 똥차가 자기 집에 똥을 쏟아 부어버린 꿈. 어마한 재산이 들어올 징조 투자한 일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길 꿈. 똥차가 자신의 집 똥을 퍼가는 꿈. 재물의 손실이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다 똥차가 전답에 똥 오줌을 쏟아내는 꿈 똥차가 아니라 술에 지게, 바가지 등으로라도 자신의 전답에 붙는 것은 재물이 굴러 들어올 수다 많을수록 좋다 똥차가 집 앞에 머무르는 꿈똥 오줌을 수거할 듯이 강함으로 손질 수가 있다 그게 도난 사기 실패를 맛보게 된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재물은 잇따르는 아주재수 있는 꿈으로 행지할 길몽이다. 똥통에 빠졌는데 똥이 묻지 않고 얼룩만 남은 꿈. 실속없는 장사네요. 헛고생으로 손해를 봄. 똥통에 빠지는 꿈. 똥통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상에 호감을 갖거나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 증권, 복권 등행지수가 있다. 똥통에 똥물이 점점 줄어드는 꿈. 집안의 재산과 재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루에 누워 제비 똥을 맞는 꿈. 외상값을 받거나 힘안 들이고 공돈이 생긴다. 행재 재물, 선물 등이 생긴다. 맑은 된 똥을 손으로 주무르는 꿈. 손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재물, 행재 돈, 물품, 식품, 식복 등이 생긴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음식이 갑자기 똥으로 반한 꿈.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얻게 된다. 무서운 짐승에 쫓기다가 똥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꿈. 무서운 짐승에 쫓기다가 똥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꿈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두고 복권을 사라 큰 행제를 할 꿈이다. 자칫하다 나를 세고 그 이튿날 복권을 구하면 의미가 없다. 밥상 옆에 파란 똥이 있었던 꿈. 빚보증을 썼던 일에 사고가 생겨 빚을 걸머지게 되거나 심하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 변기에 똥 싸는 꿈. 꿈에서 똥은 재물과 불을 상징합니다. 변기에 똥 싸는 꿈 역시 재물과 부를 상징하는 꿈이지요. 일단 복권집에서 로또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에 똥이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변기통에서 똥이 쏟아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변소의 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횡재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높다고 한다 비둘기가 방으로 들어와 똥을 싸는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새 식구를 맞게 된다 행재 행운이 온다 사람들 앞에서 똥 싸는 꿈 사람들 앞에서 똥 싸는 꿈은 감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똥을 써더라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면 돈이 들어오는 대길의 꿈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면 운기가 하강하거나 의미 없는 꿈입니다 또한 이 꿈은 직장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꿋꿋하게 똥을 누는 꿈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산 위에서 똥물이 흘러내려오는 꿈 상당한 실력자의 도움으로 사업의 발전을 찾아오고 때돈을 벌게 된다. 소가 바당에서 똥 오줌을 싸는 것을 보는 꿈비인의 도움과 주위 사람들의 협력으로 재물과 이권이 풍성해지고 사업과 집안이 흥해진다. 소똥 속에 영롱한 우기 나오는 꿈 뜻밖의 횡재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금은 보석 발굴, 돈, 태몽 등의 길조이다. 속고쟁이의 똥한 사발을 싸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횡재, 재수대통이다 시골집 화장실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먼 곳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된다. 알밤을 먹고 황금똥을 싸는 꿈. 생산, 무역, 유통 서비스, 건광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선물, 발장 발명, 생산효과 등이 있다. 얼굴에 똥칠을 하는 꿈. 반융반길이다.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우한과 망신살이 있다. 옷에 똥이 묻는 꿈.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재물과 돈이 따르게 된다. 행재 공돈 등의 기론이다 옷에 묻은 똥, 오줌을 씻어내는 꿈. 재물이나 이권을 얻었다가 도로 손실하게 되는 장애가 따르게 된다. 요나 이부자리에 오줌과 똥을 싸는 꿈. 순간 실수로 인하여 창피를 당하고 낯뜨겁게 된다. 망신살이 빠친다. 혹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노력한 만큼의 재물과 돈이 생기며 다소 기분이 유쾌해진다. 용이 싼 똥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꿈. 신으로부터 대복을 받고 이약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횡재소가 있다. 음식상 옆에 파란 똥이 있었던 꿈. 빚보증을 썼던 일에 사고가 생겨 빚을 걸머지게 되거나 심하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 자기 옷이나 몸에 똥이 피거나 묻는 꿈. 금전적 이득이나 뜻하지 않는 일에서 이득이 생긴다. 자기의 똥이나 소변을 누군가가 퍼가는 꿈. 도둑이 들거나 돈을 잃어버리는 꿈. 잔칫집에 똥파리 떼가 들끓는 꿈.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나 괴한이 침입하여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운다. 친구들과 같이 똥을 만지는 꿈. 공동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나누어 몫을 차지하게 된다. 합작회사를 한다. 운의 창작을 한다. 코끼리가 똥을 수북하게 싸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되고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 돈, 먹거리 등의 행지수가 있다. 코뿔소가 똥을 싸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번창해진다. 재물, 돈, 먹거리가 생긴다. 큰 저수지에 똥이 가득한 꿈. 신의 도움으로 일확천금이 생기고 영세업에서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텃밭에 똥이 깔려 있는 꿈. 부동산이나 토지, 임에 투자하면 시운이다. 가격이 껑충 뛰게 된다. 팬티에 똥 싸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재재수대통이다 하늘에서 똥물이 쏟아져 강물이 되는 꿈. 천우신조로 거지에서 부자가 되어 재벌로 껑충 뛰게 된다. 하마가 싼 똥이 거름 범위가 되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항아리 안에 똥이 가득히 담겨 있는 꿈.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지게 된다. 은행돈, 갯돈, 홍돈, 먹거리 등이 생긴다. 호양이똥 속에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금상첨화격으로 쌍복이 겹쳐 들어온다. 임산부는 예쁜 딸을 낳는다. 화장실 안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물품, 식보, 재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화장실에 똥 오줌이 질펀하게 깔려 쌓여져 있는 꿈. 장차 재물이 흥황하고 가업이 번성하는 부기가 따르게 된다. 화장실 변기에 똥, 오줌이 밖으로 넘쳐오르는 꿈도 길몽이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똥 묻은 꿈.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안 좋은 꿈. 황소에 온통 똥을 칠한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똥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